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요즘 비밀의 여자에서 결말에 대한 복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확인하고 집중해서 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8화에서 주에라는 오세린을 죽이기 위해 굴을 파서 빠지게 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주에라의 악행들을 보면 약을 쓰거나 몰래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살인을 저지르려는 계획을 한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주에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악의 쓰레기 악당이라서 어떤 수법을 써도 놀랍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대형 공사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려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주에라가 갑자기 범행 수법을 바꾼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앞으로 있을 내용 전개에 중요한 복선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에서 현재의 악당은 주애라와 남유진이지만 과거에도 아주 못된 악당이 있었는데요. 그건 남유진의 아빠 남현석입니다. 남현석은 그룹을 이어받기 위해 형인 남지석을 공격해서 지금의 상태로 만들었죠. 작품이 중후반부가 되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남지석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래야 결말에서 서태양이 yj그룹의 후계를 물려받는 행복한 마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정겨울은 오세린의 모습으로 회사에서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린으로 남만중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이제 오세린은 남만중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과거의 선과학은 남지석과 남현석이고 현재의 선과학은 정겨울과 주혜라가 되어 일정한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지석은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과 친해지게 될 것입니다. 남지석은 예전부터 정겨울을 따뜻하게 보호해줬죠. 앞으로도 두 사람의 좋은 관계는 지속이 됩니다. 오세린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에라가 정겨울을 공사판 한가운데 파묻으라는 시도를 보이고 정겨울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겨울은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정겨울의 사고 영상이 cctv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추후에 오세린으로 남만중의 집에 갔을 때 남지석이 보게 되죠. 남지석은 정겨울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고 장면을 보고 본인의 사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주에라의 수법과 과거 남연석이 남지석을 공격했던 수법이 비슷했던 것이죠. 악당 남연석과 주에라의 비겁하고 더러운 행동들로 착한 정겨울과 남지석을 공격했지만 이들의 범행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복선으로 작용됩니다. 주에라는 오세린을 공격하여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 했지만 오히려 자고 있던 yj그룹의 장남인 남지석을 깨워서 남연석과 남유진이 유산도 못 물려받고 본인을 포함해서 사회에서도 매장당하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썩게 되는 시원하고 통쾌한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의 수법이 남연석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남지석의 기억이 깨어나기를 바라 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